다음판 엘리스에서 이기면 5만원 엘리스? 나 엘리스 챔프가 없는데 일단? 엘리스에서 이기면 5만원이라고? 아 다음판 투수들에게 고통을 스킬이 적에 적중하면 휴면 상태의 새끼 거미 아! 스킬을 맞춰야 거미가 생기는 거였어? 고치를 맞추고 아! 아 거미일 때이가 도망치는 거였구나 야 너무 어렵다 이번 판은 투수들이 진짜 잘해줘야 돼 정글 정말 없다고 생각해야 돼 이번 판 고통을 받게 될 투수 평장맨 아무것도 안 했으니 정글 차이라고? 뭘안 했어요? 저, 저 한번밖에 안 죽었는데 도망갔어 솔직히 이거 있어도 없는 척할것 같아 <목소리> 형장매님 저의 앨리스와 함께할 형장매님 극찬 써주신 염염님 5분 전에 채팅을 치셨는데 <웃음> 왜다 도망가 내일 네, 앨리스 아직 안봤잖아 앨리스 갑니다 네 엄마다! 아 올라프인데? 졌다 <웃음> 질게임이라니요 누가 질게임이래 혹시 모르잖아 나 같은 올라플지 누가 알아 아 맞아 이거 먼저 꺼내놓고 터트렸었던거 같아 변신을 하라고요? 이거 막 자유자재로 막 바꿔서 하던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얘가 먹는데요? 잡을 수 있을까? 나이 e 없는데? 고치 없는데? 고치 없는데? 아! 나 스킬 안 썼어? 뭐야? 잠깐만. 잠깐만. 이거 막 변신을 막 바꿔서 해야 돼? 막 계속 막 수시로 바꿔야 돼요? 연습모드에서 하고 올걸 투수들 미안 어, 아 이게 이거구나 아 이게 이거구나 아 어, 알겠다 알겠다 지금 스킬 막 하나씩 배워가듯이 거미로 변신하면 이속이 빨라진다 맞아 아까 읽어봤는데 아 근데 너무 싫어 난 거미가 너무 싫어요 어, 이봐 징그러운 거봐아왜 자꾸 이 e 누르는 거야 덩글보을 먹을 때는 거미인 게 좋은 건가? 그럼. 어어 어, 들어온다 어난 싸우기 싫어요 어 도와줘야 하는데 <웃음> 싸우기 싫어요가 아니라 어 도와줘야 되는데 이가 도망가는 거야 잊지 마 이가 도망가는 거야아 이가 도망가는 거라고 왜 자꾸 쓰는 거야 나 이거 죽겠는데 야,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제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오 오, 죽을 뻔했어. 오 칼날 부리한테 죽을 뻔했어. 음, 음. 여러분 힘들면 15분 썰에 나셔도 될것 같은데 제가 죽을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Nope. 아 뭐야? 아 미안합니다. 갱우났지만 도움이 되질 못했어요. 어, 아, 피도 없는데 왜 칼날 부리를 야자, 자자, 자자, 자자, 자자, 자자, 자자, 자자, 자자, 잠시만요, 잠시만요, 아 잠시만요. 여러분, 이거 솔직히 티어 차이가 많이 나요. 티어 차이가 많이 나서 질 수밖에 없어. 일단 정글 차이도 심하고. 아이이왜 자꾸 쓰는 거야? 아 어디가는 거 어디가 이를 왜눌러일 이를 왜눌르는겨 아! 고치 아 바보야 뭐하는 짓이야 고치 던질 거면 거미가 아니잖아 야 랩차 봐봐 지금 정글 랩차 4랩차야 아무것도 못해 뭘할수 있을까? 고치도 못 맞추고 도망갑니다 저 죽어요 여러분 우물에서 대기탑시다 아, 이 정도일 줄 몰랐어 내가 아니 이 정도 차이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지금 나 6렙도 못 찍었어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! 와 드디어 킬 먹었어 이 미션은 성공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할지 말지는 우님 선택 응 포기! 엘리스안 해요 미션이고 자시고 간에 엘리스안 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! 아, 겁이 <웃음> 그저 벌레일 뿐이야 거미, 벌레 그 자체라고 찬성 눌러주세요 찬성 누르라고요 내가 못하겠으니까 내가 못하겠다고요 끝났다 아 거미 거미 어려워 거미 어려워